안녕하십니까 손만 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인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왼손 손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손이 되게 작습니다. 손이 작은 학생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손이 작은 분들은 작은 기타를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할수 있냐면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아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뛰거나 걷거나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큰 기타를 쓰게 되면 그래서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손이 작으니까 이제 운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 작은 손은 작은 사이즈의 기타를 좀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어, 지금 이 학생이 쓰고 있는 기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타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580mm인데 이 580mm가 뭐냐면 상현주에서 하현주까지의 길이에요 줄의 길이 그러니까 울리는 줄의 길이 개방음이 울리는 줄의 길이가 58cm, 580mm 입니다. 표준이 650mm 거든요? 65cm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프라임 기타인데 그보다 좀 작죠? 많이 작죠? 그래서 이제 뭐 시중에서는 뭐, 어린이용 기타 뭐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 580mm 기타를 가지고 학원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1, 2, 3, 4 4, 3, 2, 1. 1, 4, 3, 4. 4, 3, 4. 어, 거기가, 아. 1, 2, 3, 4. 음지가. 자, 시작. 1, 2, 3, 4. 3,4,3,4 올리고 3 4 4 3 2 1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원주가 시작 시작 맞춰서 1 4 2 4 3 4 오케이 잘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어, 손이 되게 작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라서 손이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고 여학생이다 보니까 손이 되게 유연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조금만 만져주면 이게 모형이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날려주시고 댓글에다가 우리 초등학생 잘할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는 김해에서 학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